A2 엔진 입니다. 시동이 안걸려서 타업소에서 1차적으로 이제 연료 필터를 교환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시동이 안걸려서 입고를 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젝터를 뽑았는데요. 인젝터 문제로 인해서 시동이 안걸리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스캐너로 이제 진단을 했더니 경고등은 이제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료 레일 압력을 봤더니 연료 레일 압력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약간 이제 노킹이 노킹 소음도 나면서 이제 시동은 안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젝터로 이제 그 진단을 했고요. 인젝터를 떼서 장비에 걸어놓은 상태고 음, 압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압력을 일단 약하게 1 1 0으로 해서 어,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젝트에서는 이제 분사가 안되고 있지만 예. 오른쪽에 있는 인젝터에서는 그냥 연료를 쏘고 있습니다 인젝터의 이제 불량으로 인해서 인젝터에서 그냥 연료가 거침없이 나오다 보니까 레일 압력 그 레일 쪽에서는 압력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